어, 이거 제가 빼드릴게요. 에이. 진짜 그렇게 빨랐어요? 근데 어차피 지금 조율하시면 저도 소리 못 내서. 은, 네. 응. 다 했어? 불안해, <웃음> 불시해 <웃음> 그냥 이렇게 세상 <사상> 친절하게 부르는데 장면이랑 오늘만 보고 싶어는 저희도 식사하고 올게요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<응원장> <응원장> 고맙습니다 네 안뜨거야 <grassroots> 되는 거 아니야? 어? <웃음> <after that> 장장에서만겠는데그건대천 응. <웃음> 깨는 거야